안녕하세요 논장 성황수입니다 제가 논현동 거리를 찍으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됐네요 야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요 얼마 안 걸린 시간 같은데 1년 동안 노년동 거리 자체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가게들도 많이 빠지고 새로운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가게들이 빠지면서 들어온 가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왜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왜노년동 목자 골목이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1년 만에 다시 재촬영해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노현동 먹작 거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고. 그 짧은 거리가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나가서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제가 사무실에서 나와서 바로 앞쪽에 보면은 곱창집이 하나 생겼어요. 요게 이제 군자교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곱창집이라는데 여기 생겼습니다 곱창집 여기가 바뀌었고 자 바로 옆에 60개 치킨이라고 또 바뀌었습니다 치킨집으로 여기서 이제 저 끝까지 쪽한 블록 정도만 제가 촬영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뒤쪽에 원래 돈두통 삼겹살집이었는데 어, 여기도 이제 곱창집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길동우동도 바뀌었고 자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요 짧은 거리에 곱창집이 14개나 들어왔어요 곱창집이 14개나 들어왔으니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까요 자 바로 앞에 보시면은 여기도 마포곱창 여기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가 정말 좋은 자리에요 엄청 좋은 자리인데 제가 알기로는 요거 지금 바뀌고 나서 가게가 운영이 그렇게 막 수월하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바뀌었고 앞쪽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검대지식당이라고 또 바뀌었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짧은 거리에 곱창집이 14군데나 들어와 있고 그리고 와인집 와인 전문점을 하는 이렇게 요게 지금 이 짧은 거리에 4개나 들어와 있어요 요게 지금 현재 유행을 하고 있고 여기 요시도리도 얼마 전까지 이 작가였는데 지금 요시도리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운행, 운영을 운영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저기 뒤쪽에 여기가 김 작가의 이중생활이던 있 자리였어요 1 2층을 나눠서 지금 새를 났어요 밑에는 반반찌 위에는 오마이 양대창 여기도 곱창찌 그리고 요쪽을 좀 보시면은 여기는 역전할매라고 여기가 무슨 자리였냐면 은 한스 자리였다가 한스 자리였다가 여기 뭐였지? 한스에서 역전할매로 바뀌었나? 아, 맞아 맞아 맞아. 짧게 굉장히 빨리 바뀐 자리지 여기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은 여기 곱창집이 14군데가 있는데 과연 몇 군데가 살아남을까요? 제가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는 한네군데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군데 말고는 싹 없어질 것 같아요 자제 뒤로 여기 여기도 곱창집이에요. 자, 또, 여기 돌면. 자, 돌면 여기도 곱창집이에요. 저 위쪽으로 가면 곱창집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저기 위에도, 저기 위에도 곱창집이네. 자, 여기는 이제 와인살롱. 이렇게 짧은 시간에, 1년이란 시간만에, 가게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가게가 이렇게 빨리 바뀌어요. 가게 하나 오픈하려면은 평생 모은 돈을 들여서 장사를 오픈하잖아요. 근데 망하는 거는 이렇게 한순간이라는 걸 제가 보여 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지금 옛날 농장으로 다시 오픈을 하네요. 여기. 여기도 이자가에 있던 자리고 여기 뒤쪽에 예전에 고요함이 있던 자리인데 이 자리도 지금 빠졌어요. 근데 이 자리는 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빠졌는데 안 들어와요. 월세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와인 여기도 와인 와인 지점이죠. 자 여기도 곱창. 야 곱창집이 한 5m 거리만 지나면은 곱창 곱창. 5m, 지나면 곱창 5m 지나면 곱창 5m 지나면 곱창인 것 같아요. 저 앞쪽까지 일단 좀 빠르게 한번 걸어서 곱창이 있는 집만 먼저 한번 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촬영했을 때 1년 전에 이쪽이 아마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교촌치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 여기도 비어 있던 자리예요 여기는 또이자이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1년 만입니다 1년 만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가게가 많이 바뀌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힘들다는 거죠 여기도 바뀌었죠 우산겹으로 하다못해, 여기 조그만 가게도 커피숍에서 바겠네요 꽈배기 집으로. 자, 또 곱창집이 어디 있더라? 아이고, 여기, 여기 왔네, 왔네, 왔네. 여기, 여기도 곱창집. <웃음> 여기는, 어, 제가 알기로 장사가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갈 때마다 손님 한, 티, 한 팀, 한팀 있는 걸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여기 함지곱창. 함지곱창 있고. 여 보시면, 함지곱창.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곱창집이네. 자 여기 뒤쪽 자 여기도 곱창집이죠 그리고 여기도 곱식고곱또 곱창집으로 또 생겼네 곱창집이 아마 몇 개야 진짜 총 14개 정도 되나 곱창집이 저쪽에 생기는 것까지 야 여기도 곱창집으로 바뀌었네 곱창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100m? 한 200m 정도? 200m 되나? 1km 정도 되는 거리에 곱창집만 14개 경쟁이 될까? 근데 대구도 곱창거리가 있잖아 하... 대구는 이제 전국에서 이제 특성화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리가 될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곱창거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특성화된, 다른 곳에 없는, 좀 뭔가 더 재밌는 그런 요소들이 같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나는. 아유. 저 짝으로 갔다? 아니, 일단, 좀 춥다. 어. 아유, 제가. 감기가 좀 나으려고 하는 와중에 여기 골목을 한번 찍자고 우리 피디가 얘기해서 찍었는데 감기가 다시 올것 같아요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실내로 들어오자 실내에 들어와서 찍는데 아그 짧은 시간에 제가 1년 만에 이제 노년도 거리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가게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 바뀐 만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1년 만에 가게가 바뀌었다 저는 쉽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가게 하나 오픈하는데 이 동네 같은 경우에 매덕이 들어요 어, 평생 모은 거를 그 사람들이 1년 만에 한방에 날린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거의 다 유행을 쫓아가세요 처음 가게 오픈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행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유행을 쫓아가면 은 유행을 말 그대로 쫓아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쫓아가면 은 앞서 나갈 수가 없겠죠 어떤 일에서든지 유행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고 돈도 많이 벌 겁니다 유행을 쫓아가면은 결국엔 쫓아가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뭐 이제 특별한 기술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유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몇명 안되고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죠 그런 부분에서 장사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항상 문제가 돼요 돈만 있으면 오픈을 할수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오픈할 수 있는 게 자영업이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게 한편으로는 또 자영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이 짧은 거리에 벌써 15개의 곱창집이 있고 와인집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벌써 유행을 쫓아가고 유행에 타서 딴 사람이 돈 버니까 딴 사람이 곱창집으로 돈을 보내 그리고 화자가 곱창 먹고 한번 확 이렇게 유행이 탄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점점 더 곱창집을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물건 수급도 쉬웠고 그리고 그 아무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원재료 자체도 워낙 쌌습니다. 그래서 팔면 남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접근성도 좋았어요. 아무런 뭐 특별한 기술 없이 가게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접근성은 쉽지만 지금은 경쟁이 과열됐고 그리고 원재료가 가격이 올라가고 투급 자체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가게들이 생겼기 때문에 경쟁력도 굉장히 심해졌고 그런 부분에서는 예전보다는 지금 곱창집 오픈해서 가게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판단이 듭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 1년 전 우리가 영상을 찍었을 때 가게들이 빈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빈 가게 좀 줄은 것 같아요. 1년 전보다, 는 근데 그빈 가게들이 곱창집들이 굉장히 많이 다 들어오 거예요 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돈이 되서까 곱창집을 하는 거아니에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돈이 됐을 거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돈이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만 해도 열다섯 개의 곱창집이 있는데 얼마나 굉장히 심할까요? 그러면 서로 뺏어 먹기밖에 안 돼요 뭐한 군데나 두 군데가 있으면 은 수익이 굉장히 괜찮겠다 이런 판단을 할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저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때 1년 전에는 월세가 엄청 비쌌어요 근데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워낙 경기가 안 좋고 가게들도 권리금이 한 3억 되던 게 지금은 8천, 막 7천 이렇게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들어와서 쉽게 팔수 있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곱창집이 저렇게 많이 들어온 거고 와인집도 4개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음. 곱창집이 지금 보면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어요 그런 가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래도 1층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이제 트렌드 자체가 2층이나 1층 차이가 이제 조금씩 좁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2층을 선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2층이나 아니면 은 1층 그갭 자체가 좀 좁아지는 이유가 매체의 차이인 것 같아요 홍보의 차이 그만큼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예전에는 홍보의 수단이 없었는데 지금은 홍보를 할수 있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2층에 오픈하든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데 오픈하더라도 아무래도 접근성이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난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도 아무래도 1층이 더 유리하지 않을요 1층이 유리하긴 하죠 제가 이제 처음 한 6년 전에 유로포차 2층 처음 시작할 때는 매체가 블로그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매체들이 많이 생기니까 홍보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1년 전에 골목을 찍었었는데 1년 후에 바뀐 모습을 보여드렸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벌써 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1년 동안이나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었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바뀌었던 모습을 제가 찍으면서 안타까움을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장사 쉽게 접근하면 쉽게 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쉽게 망할 수 있는 게 장사입니다. 광수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